어 나는 왜 이렇게 내 채널에 영상도 잘 찍고 편집도 잘하고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왜 유튜브를 하는가?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죠. 그냥 취미로 재밌어서 근데 취미 겸 수익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업으로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취미로 생각하셔서 하신 분도 있고, 취미경 수익을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냥 취미로 하실 거라면은 그냥 대충 해도 되죠 구독자 안 올라도 돼요 조회수 안 나오도 됩니다 만약에 구독자나 조회수를 바라는 거는 이거에 가깝다는 거죠 취미가 아니에요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를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취미로 하실 거라면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고 뭔가 수익을 조금 바라고 조회수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게 뭐냐면 은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채널의 방향성이 없으면 은 제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할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먹는 걸 올려요. 아 오늘은 뭐 먹지? 하면서 먹는 거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 맞아. 강아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그러면 강아지 찍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니까 한번 여행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시다 보면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죠.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 취미로 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취미로 하신 분들은 그냥 방향성 생각하지 마시고 구독자 조회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어, 조회수나 구독자가 오르고 싶고, 뭔 채널의 수익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100%. 강아지를 좋아하면은, 강아지 브이로그만 찍지 마시고요 강아지 브이로그도 좋지만은 뭔가 유익하면서 재밌고 힐링될 수 있는 영상을 찍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리하시는 분도 있고 먹방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잡았다면은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함 방향성을 잘 잡았는데 특별함이 없어요 다른 채널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봅니다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내 채널을 띄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눈에 잘 띄게끔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야 될것 같고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함이 뭘까요? 예, 나오는 출연자가 말하는데 매력이 넘쳐요. 예, 목소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귀엽거나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다음 영상을 기대하게 됩니다.